루비루 u a film selalu lagi m e 루 g g a n t i 배고파? 왜 그래? 루비 배고파? 응? 루비야. <웃음>